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테클라스트의 신제품 태블릿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테클라스트 P10HD라는 모델인데요 CPU는 SC9863A, 메모리는 3GB, 저장소는 32GB, 화면은 10.1인치 IPS 1920x1200 해상도에 배터리는 6000mAh, 그리고 LTE까지 지원되는 가성비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이 가성비가 얼마나 좋냐면 은 제가 산게 사업바에서약 600이원 주고 샀거든요 어, 600이 아니면은 우리 돈은 10만원 인데 10만원에 FHD에 LTE 까지 가성비 되게 좋아 보이죠 박스를 열면은 어, 일단 저렴해 보여요 10만원짜리 태블릿에 포장까지 고급스럽게 해달라는 말은 못할 것같고요 태블릿이 있고 안에 어, 네. 설명서 같은게 있고요 여기 뭐 케이블? 케이블 들어있죠 케이블 네. 마이크로 5핀 케이블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 박스는 뭐, 더볼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태블릿인데요. 어, 태클라스트가 공식적으로 배달을 줄였다고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닌데. 이건 네. 제가 떼다 붙어서 더럽게 붙어 있는데, 보호필름입니다, 보호필름. 네. 보호필름이고, 일단 전원을 켜봅시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이죠 아 그냥 스피커네 요 스피커가 스피커가 오른쪽에 다 붙어 있네요 이게 스테레오인지모노인지 뭐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볼륨 전원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네요 어 이쪽에 아 이쪽에 심트레이하고 심하고 sd카드가 다 일로 들어가네요 예 네. 마이크로 오픈 있고요 이거는 음, 열려지네 네, 심하고 sd카드 슬롯 네,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뒷판에는 뒷판에도 필름이 붙어 있는데 네, 떼주시고 뒷판은 이렇게 생겼네요. 메탈이 여기는 메탈이고 여기는 플라스틱. 네, 얇기도 7mm라고 하는데 나름 얇은 것 같죠? 7mm면? 음, 근데 별로 얇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왜 그러시? 음, 일단 그래요 전원이 켜졌으니까 봅시다 오 동의전 그 여기에 탑재된 SC9863A가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스냅드래곤 625에서 660그 사이에 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벤치는 벤치일 뿐이고 실성능을 모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못하겠는데 일단 반응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시야각도 괜찮고, 이게 밝기가, 이게 40% 였구나. 밝기 맥스. 오 되게 밝아요.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일단은 언어를 좀 봅시다. 아마 한국어가 당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없을텐데.. 없죠? 테클라스트니까 음, 한 번쯤 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클라스트는 한 번은 패치를 해준다 한 번은 해줄 거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영어로 바꾸면 돼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반응속도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9가 들어있어요 9 안드로이드 9오 10만원짜리 태블릿에 안드로이드는 9이다 이게 화면이 얼마를 받는지 미패드를 갖고 와봤거든요 이게 미패드인데 이게 8인치 미패드고 요거는 10.1인치 맥스 는 넣는데, 맥스를 해주면, 어, 밝기는 밑패드가더 밝네. 네, 밝기는 밑패드가더 밝아요. 네, 중국산 태블릿 치고는 이 정도 밝기면은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테크라스트가 베젤을 줄였다고 공식적으로 홍보했는데, 베젤이 줄었어요,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베젤이. 갤럭시 탭의 2019 버전, 10저, 갤럭시, 갤럭시 탭의 10.1인치. 2019 버전만큼은 아닌데, 많이 줄었어요. 그 옛날 중국의 태블릿 10.1인치 하면 다이 정도였거든요? 다 이런 느낌? 어딨어, 저는. 네,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많이 줄었죠. 가젤이 진짜 많이 줄었죠. 절반? 절반 주는 것 같아요. 아, 천지 계벽 했어요. 천지 계벽. 이 정도면. 예. 네. 천지 계벽 했고. 지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일단 액정 유리 같거든요? 유리인데 2.5D가 들어가 있,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지 필름이, 다 아, 묻어있어요. 끝까지. 이 예, 필름이 작게 나왔어요, 지금. <웃음> 어, 필름이 조금 작게 나왔네요. 뭐, 그런 것도 치고. 그, 아까 봤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내 수용이라서 그런지, 플레이스토어는 안 보입니다. 음... 물어보니까 테클라스트 코리아도 이 모델 정발할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 거면 그걸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네 와이파이 커넥팅 했고요. 인터넷이 여기 있다. YouTube.com.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앱이 아니라서 지금 프레이 h d 구동은 안될것 같은데. 스피커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지금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써보고 구글도 설치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